열네, 덕후! 덕후! 덕후, 네, 덕후. 미세먼지가 많다 오늘도. 덕후! 미세먼지가 많아. 덕후! 오늘 초미세먼지 아, 아 매우 나쁨. 이런 날, 네. 여의도 공원에서 특별한 분과 함께 그렇습니다. 아 채팅하다가 어 특별하게 아 어, 이분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 공비시 할때 저도 봤거든요. 라이브로 아, 왔어. 야,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와야지? 아니, 아, 보면 어떻게 와야지? 맥주 마시면서 재밌더라고. 보면 어떻게 와서 같이? 아, 애랑 둘이 아.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 갈 수가. 자, 그래서 에. 이분이 들어오고 채팅방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오늘 급하게 잡았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 저도 이분 플레이를 보고 오, 잘하는데 클란 잘해 너무 잘해 한준혁 씨네 네. 나와주세요 아 가운데로 가운데로 네아 반갑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인사를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로드림 팀에 떨어지고 유튜브로 찾아오고 싶은 한준혁이라고 합니다 아네 나이가 지금 나이 네. 저구7년2물세 살입니다 구7칠 년생이야 <웃음> 야 너무 아, 어리다 차이가 너무 해나 근데 아직 미필입니다. 아아 아, 아, 아. 그러면 일단은 체력이 완전히 최고 좋을 완전히 때야 제일, 제일 좋을 때야 제일, 제일 좋을 때야 그러면 음. 1대 음. 일단 내가 볼 때는 둘이 가드대 가드로 가드로 그리팀 <웃음> 네. 가드 <웃음> 가드야 저도 평소에 트램프크를 많이 챙겨보는 것같데 약간 어. 슈터 게스트 분이 나오시면 약간 형이랑 슈테 맞아 맞아 슬래셔 <웃음> 아 맞아 맞아 아 너무 재것 같은데 슬래셔 같잖아 드리블러 <웃음> 어 드리블러 그럼 남이야 안 저럴 것 같은데 자 그럼 가볼까요 대네자몇점 내기 5 점만 갖고 네한점해점칠점 점인데 점칠 점인데 데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라이도 있고 연장자 안 잡고 한번 해보자 안 잡고. 안 잡고 그리고 진짜 봐주지 말고 네. 제발 제대로 그러면 박살낼거면 네. 제대로 박살내고 우리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아주 힘이 있어 가봅시다. 그럼 가봅시다 천천히 네. 20분밖에 안 됐는데 가봅시다 가자 슬램 바쿠 바쿠 아. 아. 아, 아, 네. 아, 네. 네. 아 여기 지대가 좀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감각이 이요 오케이 오케이 왔어 어. 아, 떨려, 떨려. 바꿔든데, 영상을. 어. 야, 어. 야, 아, 또, 또. 아, 또, 영상을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아, 아, 아, <웃음> 오이 시원해. 블루타 어이, 안녕하세요. 갈다 아, 1 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어1 0 1 1 어! 나이스! 아 어, 어... 아, 씨 코팅이 터지지 않으면 벽 퍼진다 1 0 0다일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잡아! 아, 진렸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완전 찬스인데 아, 씨. 우리 마지막 찬스가될 수도 있어. 이대형. <웃음> 위만 여기 우와, 우와, 우와. 3대 0. 야, 다르다. 어 대박. 삼대 <웃음> 아! 우와. 우와! 오대형, 아, 달라 달라! 야, 내가 잡아주자고 랬지 움츠러졌다. 아야 올라! 오대형, 오. 와, 제일 왔던 어, 사람들 중에 제일 리얼이야, 이거. 어이. 우와! 와. 어, 없어졌어 갑자기. 야, 거의 하드급 투스텝이야. 아런거 많이 했어 니어니 아니, 아니, 아니, 많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됐아그랬니아 됐다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됐다 그랬는데> <웃음>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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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야 축구보다 세리머니가 크다. 만족합니다. <웃음> 자, 6대1 여기야 여기야. J. 내야 으아, 으나그아진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으 오, 으아, 으아, 으잘 으아, 으아, 으아, 야 지금. 생각보다 아도 많이 넣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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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까지 반나.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빠르십니다 빨리 빨리 어때요 저 이항범 한준형 아이 한준형이죠 아. <웃음> 형님, 아이 나를 뭐한범이형 영상 <웃음> 시면서 뭐라는 거야 이씨 <웃음> 아한범아꼭수심해졌라내 친구 네 도와줘 도와줘 한범이형 제가 리스펙한 형님한테 나이가 많이 니셔 아. 나랑 동갑이다 저한테 다시 아, 아 어, 동갑 다 <웃음> 어, 도발, 도발. 보고 계시면 주세요 네. 어 어땠어요? 어, 다르다. 죠라하셔가지고당했습니다 어. 다시... <웃음> <웃음> 아, 요거 스킬. 어땠어요? 이거? <웃음> 당황했어요. 사실, <웃음> 오늘 한번 주고 싶더라고. 네. 어, 그능가어 아, 당했습니다 한... <웃음> 한번 어때? 해봐 내가 어, 알았어요 한번 네. 가니요자 여기서 어, 바로 가능했어요네 바로. 바로? 오케이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그가